이십. 생각보다 진짜 힘들고. 애기. 잘 잤다. 요즘은 사무실 빼고 집에서. 이렇게 일을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맥을써요그리도화이딩 허딩! <목소리나> 아저씨 딩자딩허 <살자. 목소리나> 알았어 푹자응안 건들게 뿍자 음, 응? 아이고 이쁘다 오늘 전화 중국어 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초 영상에서부터 전화 중국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냥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특별히 부지런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여기가 좋은 게 수업을 5분 전에 다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쿠폰으로 이렇게 줘요 나중에 무료 수업을 할수 있는 근데 제가 지금 쿠폰이 몇 장이야 27장 남았는데 이게 수업이 끝날 때까지 다안 쓰면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재수강을 해서 계속해서 기간을 연장해줘야 저 쿠폰을 쓸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이 또 수업 마지막 날이라서 강제로 재수강을 해야 돼요 음. 다음 달에는 꼭 내가 다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택배를 묻힐 안 갔더니 이렇게 엄청 쌓여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또 사기도 했고 시딩으로 보내주시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짠! 아르투아에서 향수가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안에 샘플도 있어요. 포장이야 수입 도군 이게 플레르라는 향이거든요? 좀 신기한 게 약간 플로럴한 시트러스 향? 되게 달달한 꽃향인데 뭔가 상큼한 그런 레몬향 같은 게 끝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저희 진전은 약간 향기나는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향수만 뿌리면 이렇게 찾아오네, 신기하구 이렇게 뜯는데도 끝이 안 나네. 다음은 짜잔! 저희 구독자 선생님 중에 종종 이렇게 다쿠템을 한바가지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야! <웃음> 귀여워! 이렇게 다쿠템이랑 귀여운 과자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잘 먹을게요. 진짜 저랑 취향이 너무 비슷하셔가지고 이렇게 마테랑 이런 스티커들도 진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귀엽죠 완전 감동이구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쩌다 보니까 저 구독자분들이랑 이렇게 약간 선물 주고받기 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티용 잘 쓸게요. 그리고 렌즈! 요즘 핫파크리스틴 렌즈 장원영씨 때문에 엄청 핫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원래 라식하고 렌즈를 진짜 안 꼈거든요. 왜냐면 끼면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한지한 한 5년? 6년? 되니까 좀 껴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모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하나씩 껴보고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도 진짜 너무 예쁘다. 마지막이다! 제가 요즘 운동복 사는데 완전 안 빠져있단 말이죠. 그래서 풍화 세인하기래 신발이랑 뭐 여러가지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신발인데 귀엽지 않나요? 깔끔하고. 여기, 요 복숭아빛, 요 띠가 포인트예요. 풍화가 은근 예쁘고 깔끔한 디자인의 운동화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헬스장 갈때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을 집어 운동할 때탑 위에 입으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그냥 진짜 무난 무난한 디자인 이거 백팩이에요. 몇주 뒤에 친구들이랑 글램핑을 갈 건데 백팩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도 완전 넉넉해가지고 휘뚜루는 것도 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 맛있답니다. 어 제가 곤약면 싫어하는 편인데도 되게 맛있는 곤약면이에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물에 잘 헹궈주고 저는 양배추 좋아하니까 양배추 넣어볼게요. 이렇게 잘 섞어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5분인가? 돌려주면 돼요. 일로 오세요. 기지개! 많이 먹어. <웃음> 맛있겠죠? 아이패드 없이 밥을 먹을 수가 없어. 잠깐 운동을 가기 전에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여드렸던 저의 2022년도 일기장이 아니죠? 그거 벌써 다 써가지고, 한 7월부터인가? 8월부터인가 이걸로 다시 쓰기 시작했거든요? 어제 술 먹고 들어오느라 일기를 못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일기를 운동 가기 전에 쓰고, 하려고 합니다. 막 일기 콘텐츠 올리면 은 일기 이렇게 밀리는 거에 대해서 엄청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맨날 맨날 안쓸 때도 많아요 듣기고 다음날 기억나는 대로 씁니다 너무 오래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최대한 한 2, 3일 내로 적어줘야 됩니다 快要到冬天了啊我不喜欢冬天嗯为什么呢因为我不喜欢很冷的感觉那我们今天继续来看书吧女的想买的东西原价是多少一百五十块哦那你一般在网上买什么呢大部分都是衣服哦那最近天气变冷了你买衣服了吗哦我已经买很好的衣服再见再见 오늘의 OOTD. 제가 사실 요즘 학원에 다니거든요. 퇴근하고 7시부터 10시까지 내일 학원 다니고 있어요. 이거 국가자격증 따려고 정말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일매일 가는 게 진짜 힘들고 체력이 엄청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시험이어가지고 어차피 오늘은 가서 필기만 할것 같아서 맨날 이렇게 모자 쓰고 대충 하고 갑니다. 하, 여기까지 가야 하루가 끝나. 얼굴 네. 네. 너무 당기네. 이 A솔루션 토너 이거 진짜 꾸준히 잘 쓰고 있거든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각질 제거를 따로 안 해줘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은 이 아떼 레티놀 앰플 이게 진짜 고함량 레티놀이라서 밤에 쓰는 게 좋아가지고 저는 자기 전에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레티놀이 진짜 진짜 고함량이라서 처음에 쓸 때는 격일로 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격일로 한 2주 넘게 썼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한 2주만 써줘도 뭔가 은은한 이런 피부광이 잘 돌아가지고 신기했어요. 완전 신기해가지고 요즘은 매일매일 바르거든요. 크림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린 가을, 겨울에 쓰기에 진짜 이만한 게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순하고 뭔가 피부가 되게 얇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때 되게 약 바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듀이셀 아이크림 제가 요즘 또 아이크림에 집착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노화가 직접적으로 딱 와닿는 것 같은 거예요 한 2, 3개월 동안 그래서 아이크림도 한층안 바르다가 이 눈가랑 팔자에 정말 많이 몰려주고 자고 있습니다 진짜 끝! 라이트케어 끝입니다 아 하루가 진짜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애기 우리 애기 잘 놀았다? 잘 잤다? 음. 애기를 쓰고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너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와중에 엄청 특별한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오늘 일은 꼭 일기로 남겨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기를 다 써가지고 이제 진짜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의 12시가 다 됐는데 저 내일 국가자격증 필기시험 보러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자볼게요. 네, 안녕!